안녕하세요 커피를 좋아하는 청년 커피청년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열리는 2019 커피 엑스포에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커피에 관련된 전시회는 많이 가보곤 하는데요 커피 전시회에서는 원두커피를 직접 시음해보고 전시회 할인가로 구입할 수 있고 또 커피머신과 커피그라인더 그리고 각종 음료를 만들때 사용되는 소스, 시럽, 파우더 등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참가하여 음료를 시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주로 전시회 관람 전에 자신만의 전시회 관람 포인트를 정하고 전시회를 돌아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바리스타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카페 부재료 업체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부재료를 활용한 음료를 시음하거나 커피에 관련된 트렌드나 신기술 동향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커피 엑스포에서 인상적이었던 부스들을 모아본다면 요즘 들어 뜨고 있는 흑당 시럽 캔실러 자동으로 정교하게 핸드드립을 해주는 핸드드립 기계 무인 카페의 커피 자판기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바리스타 로봇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여름을 맞이하여 아이스크림 업체들과 눈꽃빙수 업체들이 많이 보이곤 했습니다 이번 커피엑스포는 디저트와 음료를 함께 맛볼 수 있는 2019 드링크앤디저트쇼도 동시에 개최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3층에서 열리는 드링크앤디저트쇼도 잠깐 들려봤습니다 2019 커피엑스포는 4월 11일 목요일부터 오는 14일 일요일까지 열리니 커피에 관심이 있거나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쯤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